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그 데이터 트리에 대해서 어, 예전에 제 작업을 하나 하는 게 있었, 있었었는데 데이터 트리를 이제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리스트로 바꿔야 되는 그런 코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트리 할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사용법 어,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기회가 돼서 비디오를 찍습니다. 어, 우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데이터 트리 그라스 오퍼라고 이렇게 쳤는데, 사실 데이터 트리라는 거는 그라스 오퍼에만 있는 이제 그런 클래스,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밑에 보시면, 아뭐 어, 이런 거 들어가셔가지고 보셔도 좋고요 예. 네. 어, 근데 사실 저는 트리, 다시 말씀드리자면 트리 쪽에 그 시간을 많이 쏟진 않아요. 왜냐면 그라스 오퍼에만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고, 어차피 몰라도 뭐, 코딩하는 데는 문제는 사실 없거든요 왜냐면 다른 더 다른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리스트 리트, 리스트를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안 쓰는게 좋죠 그래야지 다른 쪽이랑 호환성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자바 라든지 C샵 아니면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데 이런 쪽에 코딩을 할 때도 뭐 기존에 있는 데이터 스톡처 쓰는 게 훨씬 더 유연하죠.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디컴포즈하고, 그러니까 뽀개고, 다시 만들고 하는 뭐 아주 간단한 부분만 좀 알아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클릭하시면 데이터 트리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런 창으로, 어 우리를 데려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뭐 프로퍼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콘스트럭터라고 하면은 이제 처음 우리가 n 키워드 쳐가지고 이제 나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어 여기 프로퍼티 가면 어쨌든 이것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그 프로퍼티들이 있겠죠 펑션들도 존재하겠고 뭐 이런,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큐멘트가 나와 있는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이 시리즈를 가지고서 0부터 어, 10까지 만들었고 9까지 만들었죠 총 10개 그리고 얘는 몇 개죠 0부터 4까지 총 5개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포인트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사실 어, 지금 그래프를 안 시키고 x랑 y y를 넣었을 때 x는 1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고 여기도 그러니까 y에는 5개의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쭉 매치가 되다가 10개 부터 이제 5개 까지는 매치가 되, 되, 됐잖아요 6, 7, 8개 까지는 매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걸로 이제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걸로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말이 잘보이네요 네. 어쨌든 얘는 10개, 얘는 5개 그래서 5개가 매치가 될때그 아마 크라스오 리스트가 어떻게 매치되시는지를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5개가 여기 첫 번째 거, 여기 첫 번째 거 매치되고, 여기 두 번째 거, 여기 두 번째 거 매치되고, 다섯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매치가 되는데, 얘는 여섯 번이 있는데, 얘는 여섯 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아, 그라프트를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크로스 레퍼런싱이 되죠. 그래서 얘 1번, 첫 번째 거, 0번째 인덱스가 여기에 1, 2, 3, 4, 5번에 다 매치가 되고, 여기 첫 번째 게, 그러니까 0번째 지나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에서 총 9번째 거까지 인덱스 가져그 상태에서 여기도 쭉그어 0부터 4까지 매치되고, 다시 여기 하나가 넘어갔을 때 0부터 4까지 매치되고, 그러니까 더블 포 p 을 도는 거야. 이해되시죠? 더블 포 p 이게 오래간만에 하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웃음> 자, 우리 좀 집중해서 해봅시다. 자,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는열 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얘가 얘한테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죠. 얘도 얘한테 매치되고, 얘도 얘한테 매치되고, 얘도 얘한테 매치되고, 얘도 얘한테, 매치되고, 얘도 얘한테, 매치되고, 얘도 얘한테 매치가 된 거야. 얘도 이제 이 다음 것도 여기 아, 뭔가가 있으면 매치가 되게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없으니까 얘가 마지막 걸로 매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걸로 이렇게가 이제 그래프에서 리스트가 도는 작동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던 거고 이거 없으면 그죠? 이렇게 나왔던 거죠. 끝 부분이 이제 여기 다섯 번째 값이 다 매치가 됐죠. Y축, 그러니까 y축이요. x축은 계속 자라나는데. 근데 이제 여기다 그래프트, 그래프트를 시키게 되면, 이제 크로스레퍼런싱을 하게되면 어, 이렇게 된거죠 어, 크로스레퍼런싱을 하게되면 이제 여기서 왔죠? 한 번씩 다 가는거야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이거 다 해야 되나? <웃음> 자, 좋습니다 이렇게 쫙 매체가 됐죠? 그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한마디로 더블 포룹을 하는 거 우리가 포룹했잖아요 이렇게 포룹하고 이렇게 중괄을 열고 이게 만약에 10번 반복한다 그러면 이 스콧은 10번 반복했잖아요 이 스콧, 이 포르푸 안에 있는 스콧은 그 안에 또 다른 포룹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다섯 번째가 도는 거죠 그러면 얘는 총 10번 돌겠죠 그렇죠 0번부터 9번까지 반복을 쭉할때 이 안에서는 0부터 4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번 반복할 때 이거는 풀리 다 돌고, 두 번째 할때또 풀리 다 돌고. 그래서 결국 얘의 어떤 그 시간 복잡도를 따질 것 같으면은 얘가 지금 다섯 번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번이니까 열 10번 열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총 50번의 그 컴퓨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이두 번째 f o r 포 p 안에서는 이해되시죠? 약간 이렇게 크로스 레퍼런스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어, 여기 보시면은, 어, 파라미터에, 여기, 요기 있네요, 여기. 파란, 파란 뷰, 파란 뷰, 뷰어, 파라미터 뷰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아 어, 다섯 개의 어떤 트리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가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일단 여기서 보면은 두, 두, 두, 실선이잖아요. 얘는 리스트 뜻해. 그다음에 점선은 어, 트리, 트리를 뜻해요. 트리를. 이게 만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여기 여기 드라우 펜시 와이어스를 액티브에 지켜줘야 돼요. 예.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자 이게 한 묶음이죠. 한 묶음. 그다음에 또 다른 묶음, 또 다른 묶음 쭉 나오죠. 그래서 지금 앞에 게 X축이잖아 0, 1, 2, 3, 4, 5, 6, 7, 8, 9, 10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보시면은 얘네가 한 묶음인가 한 묶음 그렇죠 얘네가 한 묶음이고 두 번째 묶음은 뭐야 지금 X축이 쭉 가죠 Y랑 Z는 고정되어 있죠 Y는 1이니까 요두 번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거야 볼까요 다섯 개 있죠 왜 0부터 시작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한 거고 그래서 쭉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플랫틴 시켜주는 게 있어요 사실 여기 뭐 오른쪽 버튼 클릭해도 되긴 되는데 여기 Ctrl Alt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트리에 대한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트리를 리스트로 바꿔주는 거야 플랫틴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이렇게 가지가 하나 있었고 여기도 가지가 하나 있었고 여기도 가지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럼 얘네가 이제 결국 리스트니까 하나짜리로 쭉쭉쭉 쭉, 쭉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 어, 여기 점이 하나 있죠. 쭉 끝까지 간 다음에 끝까지 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는 거지. 예, 두 번째 트리 그 가지로 세 번째 가지 네 번째 가지 예,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것들을 원래 제가 리스트 그러니까 인덱스를 하게 트리 인덱스 를 했을 경우 영 하게 되면 이 앞에게 다 나타날 거예요. 예. 두 번째면 이게 두 번째로 나타날 거고 왜냐면 각각의 가지가 있잖아 가지가 이 가지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가지가 있을 때이 다섯 개의가지에첫 번째 인덱스는 다 얘잖아요 두 번째 인덱스는 다 얘인 거고 근데 플래틴 시켰을 경우에 얘가 하나 있고 얘네들이 이 뒤로 갖다 붙는 거야 이 뒤쪽 뒤로 뒤로 다 갖다 붙는 거야 일렬로 그렇게 됐을 경우엔 쭉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일로 가겠죠 왜냐 얘네가 지금 다 뒤에 붙어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거기까지 여러분들 상상하시면서 따로 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쭉이 강좌를 봤다고 친다면, 어... 그렇게 해서 요 이건 이제 좀 다른 방식인 거죠. 보시면은 지금 리스트가 있고, 지금 아까 이게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어떤 그 리스트가 동시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로를 찍었을 경우에는 이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가지가 포함된 하나의 트리가, 첫번째거에인덱싱을했을 경우 에 앞에 부분만 나오는거죠 맥센스 예. 하죠 예. 뭐 다섯번째면은 어차피 요게 하나의, 하나의 트리니까 가지니까 미안요 요것도, 요것도 하나의 가지고 요것도 하나의 가지니까 각각의 가지에서 다섯번째 인덱스를 하라고 하니까 요 하나 둘셋넷 다섯개가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거죠 볼까요 이것도 아마 리스트로 나오겠죠 아 트리로 나오네요 아니, 트리 구조를 유지하면서 나오네요 예. 자 이런식으로 다섯번째 인덱스에 해당되는 애들이 다 나오는 거죠 뭐 플래틴 시켜도 되고 어쨌든 그걸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트리를 잘 쓰진 않는데 어, 만약 그래프퍼 컴포넌트만 쓰시면 여러분들 트리를 써야 될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사실 코딩만 했을 경우에는 트리를 안쓸수 있는데 어,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이 트리 데이터를 가지고 뭐 리스트로 컨벌터를 한다던가 아니면 리스트 데이터를 갖고 다시 트리로 만들어줘야 된다던가 요,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트리 액세스로 무조건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x y 해가지고 제가 넣고요 그 다음에 아 더블클릭을 해서 한번 보죠 코드가 어떻게 짜져 있는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얘 트리 액세스를 바꿨으니까 당연히 이제 인풋의 타입은 데이터 트리로 돼 있겠죠 그죠 마이트리 해가지고 받아왔고 받아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봤던 그런 프로퍼티들 있죠 프로퍼티들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branch c 라고 썼고 그죠 브 r 치 카운트 여기 같은 경우도 다 점을 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어떤 사각형 그 입방체로 보인그 박스 형태가 나오는 이런 것들은 f u 이야 f u n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i n p 이 나오죠. 예? 뭘 넣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그, 뭐야, 이렇게 드라이버 같이. 드라이버는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연장처럼 생긴 거는 변수예요, 변수. 그래서 내가 브런치 카운트를 하게 됐, 됐을 경우에는 이 주어진 데이터, 그러니까 이 데이터 트리에 그 브런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개수가 나오는 거야. 우리 다섯 개였잖아요. 그쵸? 여기 다섯 개. 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5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섯 번이 반복이 되겠죠. 예. 그렇게 다섯 번이 반복이 되면서 지금 어, 우리는 여기 지금 포인트 그러니까 리스트 오브 리스트를 포인트를 만든 거죠. 예. 어차피 그 어, 트리 구조 자체도 어떤 어떤 의미로 보면 리스트 오브 리스트거든요. 리스트 오브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지금 리스트 오브 리스트에 대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미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루프를 돌때 지금 브런치라는 그 펑션이 있어요 자, 닫히게 되면은 브런치하고 펑션이니까 그 패런트시스 열고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되죠 이파라미터를 넣어줄때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그 인덱스 32 파스라고 되어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트리의 아이인가 파스가 되는거죠 자 그래서 이 i 값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 이 r e t u r 는 뭐냐면 한줄이 가지에 포함된 이 전체 리스트가 나오는 거야 예, 자, 브런치죠 이거 한번 볼까요 어, 브런치 클래스 메소드에 가서 아 어, 이거죠 예, 이걸 넣었을 경우에 봐보세요. 리스트 오브 T죠. 리턴 밸류가 T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포인트 썼으니까 포인트가 나오겠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 뭐 라인 썼으면 라인이 나오겠고, 그전 우리는 지금 포인트로 트리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 리턴 밸류는 이한주 전체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리턴이 된다. 그래서 제가 리스트 오브 리스트로 담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게 다섯 개가 나오겠죠. 다섯 개가, 그죠? 다섯 개가 나오고, 각각의 리스트들은, 각각의 리스트들은, 이제,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예. 그래서, 제가 O2라고 넣은 거는 뭐냐면, 한번, 그, 그니까, 러 여기 보시면, X 같은 경우에, X, X에 어디 해당되는지, Y에 어디 해당되는지, 어떻게 보면, 인덱스란 거. 우리가 그 앞부분에 이 비디오를 쭉 시리즈를 보셨으면은 제가 리스트 오브 리스트로 그 어떤 포인트 그리드를 담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X축이랑 Y축으로 인덱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브런치 Y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한줄 전체를 우리가 인덱싱 하는 거고 X는 그 안에 숫자력을 집어넣어주는 거죠. 왜냐면 이게 y 축이고 원하게 이게 X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두 번째 두 번째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포인트가 나올 거야. 0101 이게 얘가 인덱싱이 될 거예요 볼까요 네, 인덱싱이 되죠 스피어 하나 만들어 보자 자 스피어를 이렇게 해주면은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자그 일단은 전체 브런치 그 가지 개수를 먼저 인덱싱을 하는 거죠 전체 가지를 그래서 어, 내가 만약에 세번세 어, 뭐세 번째라고 했을 경우에는 0, 1, 2, 3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여덟번째 하면 은 여덟번째 이 나오겠죠 여덟번째 색이 귀찮으니까 3호로 하죠 0, 1, 2, 3 얘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싱을 해 봤어요 그리고 사실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다 p2도 해가지고 제가 또, 똑같이 해도 돼요 예. 똑같이 해도 돼요 y. 자 이렇게 해서 P2 해서 볼까요? 잠깐만. 지금 얘는 포인트 리스트 오브 리스트죠 됐고 자 이렇게 하면은 아 여기 뭐 에러가 잠깐만요 지금 이주는거지 해주고 x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또 포인트가 나왔을 거죠. 지금 얘를얘를 넣어 주게 되면은 지금 이 포인트는 사실 트리에서 갖고온 애가 아니라 그 우리가 만든 리스트 오브 리스트에서 막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인덱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한 거냐면 데이터 트리가 있어요. 얘를 이제 디컴포즈 시킨 거죠. 뽀갠 거죠. 그래서 각각 의 요소들을 접근할 수 있는,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우리는 아, 브랜치 카운트를 쓰고 브런치라는 그, 펑션을 가지고 데이터를 인덱싱을 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드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또 한번 알아보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 확대를 좀 할게요. 이제 콘서트션 하는 이제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은 음 여기 constructor라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는 어뭐요 방법을 많이 쓰겠죠 mt mp 어, mp 파라미터를 넣어서 쓴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냥 데이터 트리에서 안에 이제 t니까 그지네릭이니까 우린 포인트 3d 집어넣어 준 거예요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클래스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add라는 펑션이 있어요. 그죠? 보시면은 동일하게 리스트처럼 add라는 펑션이 있는데, 여기 parenthesis를 열고 가만히 보시면은 위아래로 나오죠? 그래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어, 물론 옵셔널이긴 해요. 옵셔널이긴 하지만 이 path를 집어넣어주면 그 path에 맞게끔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를 보죠. 그래서 제가 g r a s s h e r path라고 클래스또 하나 만들어주고, 얘는 이제 z로 인덱스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여기 페라메터랑 같이 애 d d 시켜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스를 만들고 또 넣어주고. 그래서 pts라는 그 데이터 트리를 제가 엑스포트 시킬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0, 3 돼있죠. 그래서 뭐 얘를 2로 바꿔주기, 아, 1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트리를 어,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죠. 예, 간단하게.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걸 좀더 응용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포인트 하나 받아왔죠 이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플랫튼 시킨 거죠 아까 플랫튼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0, 1, 2, 3, 4, 5, 6, 7, 8, 9, 10, 11, 12쭉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예요 그쵸? 쭉 보시면 이렇게 인덱스가 데이터 구조가 0부터 쭉 50개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예? 이 데이터를 갖고 와 가지고 동일하게 이제 한번 어.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데이터 구조가 이거랑 같을 거예요 네, 얘랑 같을 거야 아마 볼까요 보시면은 그쵸 네. 다 x 값이 변하고 여기도 x 값이 변하고 쭉 마지막 거 볼까요 보면 여기도 4 고정되어 있고 쭉 네.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리로 만들었고 트리를 리스트로 만들었고 그 저기 리스트로 다시 또이 리스트를 갖고 트리로 또 만든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뭐 이것도 간단하죠. 예. 아 여기 일단은 트리를 하나 선언해 주고요. 예. 그리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더블 포룹을를 썼어요. 그래서 그아 뭐랄까요. 우리가 리스트를 알고 있죠. 여기 개수 개수가 10개, 5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랭스를 내가 쟀어. 그죠. 첫 번째 거. 첫 번째 게 얘가 10개죠. X축으로 10개. 그 다음에 Y축으로 5개. 얘도 5개죠. 이 예,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물론 이제 추론할 수있게 있는데, 뭐, 그렇게 하면 좀더 복잡해지고, 10개, 5개라는 값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만큼 도는 거지. 예. 그래서 얘는 X에 represent가 될 거고, 얘는 Y에 될 거고. 그쵸. 그래서 우리는 Y, 그 그러니까 Y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그, 행 열로 봤을 경우에 아어 x축에 해당되는 하나의 어떤 가지에 해당되는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좋, 좋겠죠 예. 그렇게 해서 어, 우리는 어쨌든 이 P, pt 자체가 인풋 자체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인덱스 를 제가 하나씩 하나씩 올릴 거예요. 인덱스를 하나씩 하나씩 올릴 거야. 그러면서 밖에다가 선언을 해줬고요. 그렇죠. 만약에 밖에다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가 k 는 이라 라인 실행된 다음에 0에서 1로 2로 3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루프 이, 그러니까 이 루프는 얘를 트리거 시키겠죠. 얘가 개가 얘가 지금 5개지. 10개지. 10개 x 면 그죠? 얘는 다섯 번돌 동안 각각의 다섯 번돌 동안 얘는 한 번씩 한 번부터 10번까지 돌겠죠. 예. 네. 그래서 총 얘는 50번을 돌 거야. 50번을 돌 때마다 이 k는 실행되면서 계속 인덱스 값을 일시 올려 주는 거죠. 왜 이렇게 했냐면 얘는 그냥 50이기 때문에 그래요. 0부터 50. 예.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바깥에 거가 어떻게 보면 y축이 총 5개죠. 5개의 루프를 돌때그 안쪽 이너 루프는 10번씩 돌면서 이두 개의 루프에 상관없이 인디펜던하게 1씩 계속 올려주는 거야. 그만해 즉시 우리는 이거를 순서대로 쭉 인덱스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들을. 얘네들은 순서대로. 예.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다섯 번이 크게 돌 거고, 그 안에 열 번씩, 열 번씩, 열 번씩 도는 거죠, 루프를. 네, 그래서, 이게 다섯 번 도는 루프, 그 안에 열번 도는 루프.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를 갖고 와가지고, 제가 이 안에 돌 때마다 패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다가 포인트를 다 집어 넣는 거야. 똑같은 패스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J로 받아오면 되겠죠. 그래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있는 모든 열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고 사실, 뭐,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제가 했던 거기에서가 그냥, 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만들었고, 그 다음에 패스. 우리가 이 앞부분에 살짝 배웠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활용한 거예요. 요거. 요 패스를 만들어서. 근데 단만, 제가 두 번, 포르을두 개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리스트 오브 리스트를 만든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트리, 트리로 트리 구조로 만든 거. 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어, 트리가 나왔고 데이터는 똑같이 확인됐죠. 얘도 지금 보면은 어, 다섯 번째 거 가볼까요? 다섯 번째. 지금 어, 얘가 총 다섯 개의 데이터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은 각각의 리스트 여기 보면은 한 덩어리 있죠. 그한 가지, 이것도 한 가지, 그리고 아이고 각각의 가지에 다섯 번째 해당되는 애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거는 요거랑 같다, 그쵸 그렇죠? 다섯 번, 다섯 번. 예. 요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C# 코딩, 사실 C#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했을 경우에는 뭐 트리를 쓸 필요가 없죠. 어차피 뭐 만들어 쓰거나 리스트 오브 리스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글쎄 컴포넌트를 가지고 우리가 협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 때때로 트리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트리로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얼마 전에 그 워크샵 했을 때그 플러그인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트리를 제가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서 이제 트리 구조로 제가 데이터를 만들었거든요. 만들면서, 아, 이거 따로 뜯어갖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트리를 만들고, 트리 데이터를 해체하고 하는 부분을 워크샵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세 달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